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건 여섯 개 한꺼번에 작동을 시키고 끄고. 집이랑 창고 거리가 있는데 매일 켰다 껐다 불편하죠? 네, 타이머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그 다음 쉬었다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아래 위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농산물 건조기. 건조기 공동구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박수! <웃음> 뭔가 이 웅장한 느낌의 붉은 악마 같은 그죠? 아 열정적인 지금 건조기가 새롭게 막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건지 건조하는 영상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들 보시고 네.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셔서 보시고 아 이거를? 네 전국 각지에서도 오셔가지고 여기 저희 창고에 엄청 많이 오셔서 보셨습니다 진공으로 빠당기는 힘이 비닐을 놨었을 때이 정도로 양쪽에서 쫙 빨아당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망이 이 정도로 달려 들어갈 정도의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때 봤던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 였었죠 네, 이거. 네, 그러다가 제가 몇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훨씬 아... 더 편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총 집약을 해서 지금 요거 만드는 시간이 애버 많이 걸렸습니다. 그식표농부가그이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네. 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필했다고 사장님이 어필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씩 조금 보완해가지고 나오는 기계가 음.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장님 이 원하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웃음> 계속 업그레이드 억울, <웃음> 해가지고 나온 게 여기입니다 지금. 깐깐한 정수기. <웃음> 깐깐한. 정수기. <웃음> 깐깐한 정수기. <웃음> 크기도 지금 기존 거보다는 약간 넓은 게어 백을 하나 둘셋네개 사단으로 쌓는다든지 아니면 철제 팔레트를 쌓았을 때도. 어, 그 규격하고 어느 정도 맞게끔 바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양파든 마늘이든 작물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도 약간 옆으로 넓혔습니다 네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건 6개 한꺼번에 작동을 시키고 끄고 그럼 2개 4개 시단 아니에요? <웃음> 따로 안 됐습니다 아, 네, 그게... 작동을 하면 그냥 계속 6개가 돌아가는 거죠 아... 처음 작동할 때 6개가 다 작동하면 은 어, 수분이 빨리 빠져나오고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 음. 지나고 한 달이 지났었을 때 이제 출하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굳이 여섯 개를 다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음. 이제 순환만 공기 순환만 돼서 자체적인 열이 열을만 시켜줄 수 있고 습, 수분만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바람만 통하면 되는데 이 여섯 개가 한꺼번에 다 돌아가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어~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스위치를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맨 아래기 일단 예 요게 맨 아래 스위치구요 그 위에 거요 중간에 중간. 두개 스위치 메뉴에두개 스위치 메뉴에두 개만 작동할 수도 있고 중간에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위에 네개 아니면 밑에 네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집이랑 창고 거리가 있는데 매일 켰다 껐다 불편하죠 예 타이머로 조정할 수 있게끔 요렇게 돌아가는 시간 그 다음 쉬었다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아래 위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아, 4시간, 4시간 돌고 2시간, 2시간 쉬고요? 지금 같으면 여기 4시간 돌고 2시간 쉬었다가 다시 또 4시간 돌고 아... 이런 식으로 스위치 자체가 이제 수동으로 돌렸을 때는 24시간 켜놓으면 계속 펜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지시키려면 정지가 되고 그다음 자동으로 전 스위치를 돌려놓게 되면은 3시간이면 3시간 돌아가다가 그다음 2시간 정지, 3시간 정지 이런 식으로 그 조정을 할수 있게끔 타이머로 굉장히 복잡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웃음> 그만큼 많이 편리해졌죠. 여기 타이머? 타이머. 네. 요거는 마그네트 스위치 이제 켜졌다가 붙었다가 이제 할때 쓰는 거고요. 이제 모터에 열이 나서 과부하가 걸릴 때 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정비를 한다든지 어, 안에 배선이라든지 이렇게 그 점검할 수 있을 때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할수 있게끔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어, 문이 있네요? 네 문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서 안쪽에 모터가 한 개가 어, 조금 소리가 난다 아니면 뭐 다섯 개는 도는데 한 개가 안 돌아간다 했었을 때 확인하고 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끔 나신 많이 피네 네?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네. 기존에 있던 건조기인데 네. 이게 그물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람이 돌아갈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빨래 들어가나? <웃음> 그리고 안에 건조할 때 마늘이라든지 뭐그 다음 씌워놓은 비닐이라든지 이런게 또 딸려 들어가서 아 여기 글... 들어, 들어가겠군요 네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걸려가지고 빠지지도 않아요 아유 큰것 같아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에 망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다가 말고 이제 혹시라도 사람 손이라든지 이렇게 농산물이 빨려 들어가서 팬이 고장나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 안전때문에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거죠 농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웃음> 네? 돈보다 중요한건 안전입니다 안전. 가격보다 중요한건 안전, 안전. 다음주에 이제 마늘출혈을 해야된다 그러면 수납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에 자석으로 자석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막아줘야지만이 이 팬이 돌아갔을때 었 앞에서 바람이 딸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막아 주거든요 뒤쪽에 있는 바람이 딸려 들어와야지 스위치만 두개 돌리고 여기를 끌어 놓는다고 하면 앞에서 바람이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음. 앞에 바람이 딸려 들어가서 팬 뒤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뒤쪽에 공기가 빨려 들어오질 않겠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구멍을 막아 주게 되면은 뒤에 있는 바람이 아, 앞으로 나와나. 딸려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차에 실어서 상차하고 하차하고 이제 운반하고 이동할 때 높이가 높아서 제가 몇번 지게차로 들어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음. 넘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 구멍에다가 지게발을 맞춰서 탁 집어 넣으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저온 창고에 있는 농산물을 이제 건조하기 위해서는 어, 냉기를 바로 집어넣기 보다 안에 수분을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냉기를 집어넣기 전에 뒤에 작은 문을 한 6개 정도 만든 다음에 열어주고 어, 창고 입구에다가 이제 건조기역을 설치해서 작동을 시킨 다음에 큐어링을 시키고 냉기를 넣어주면 훨씬 더 오랫동안 저장성이 좋은 농산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농민분들께서 와 저거 꼭 갖고 싶다. 네. 아우 내 건조기 너무 빨리 산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분들도 <웃음> 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그렇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지금 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네. 자재값이 너무 오르고 전보다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마지노선로 생각한 게 700만원입니다. 지금. 아 700만원? 네 700만원입니다. 기존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값이 철값이 100%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철값 모터값 뭐다 뭐 올랐습니다 오르는게 하나도 네. 없습니다 중요한건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드릴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임 통해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10% d c 해서 630만원에 보급하겠습니다 무료 10% DC 10% DC를 해줘서 700만원이 630만원 하실 것 같으면 미리 미리 당겨서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 위쪽에 보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4 4 9의449 우리 슈퍼농부 전화번호인데요 이리로 전화를 하셔서 아 나는 나도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되는, 되는, 되는지 여쭤보시면 슈퍼농부께서 직접 설명을 해드릴겁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 한국노동수산TV 밴드에 가입을 하셔서 밴드에 저희들이 그 사진하고 그다음에 내용 내용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밴드에다가도 필요한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농수산 TV는 우리 농부들이 부대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에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